용돈 자금을 쓰신 분은 회관에 깐 나오셔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보를 예, 주면 전화로, 이장한테 전화로 시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사회님들 네, 오늘 또 저희 시골집에 와 있습니다. 어그제 제가 소골, 그리고 천엽, 그리고 소생간을 일부로 했었고 이분은 막창, 그리고 우설, 그리고 소심장이죠. 염통 어, 어, 이번에는 어, 부산물 어, 구이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손질은 제가 다 직접 가져와 가지고 어, 직접 손질을 했습니다. 자, 소심장입니다. 자 <웃음> 우설입니다 우설 오야 이거 사만 원네 사만 원에 구매를 했습니다 와 자. 물대를좀 제거하고 껍질을 어느 정도 조금 벗겼는데 칼로 좀더 손질을 할 건데 어그래 이제 어 아까랑 다르게 좀 고기 느낌이 나죠 그래도 이첫 네 부분 여기 조금 이 중간 부분 여기 조금 예끝 부분 이쪽 조금 여기가 이제 뒤로 갈수록 맛이 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잘라서 이제 좀 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요거 막창 이거는 이제 생막창인데 제가 손질을 했어요 어 저기 소금물이랑 그 밀가루 해가지고 꽉꽉 씻어가지고 기름기 좀 제거하고 요것도 한번 좀더 맛있게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모양이 조금 징그러웠다가 예, 지금 그도 제법 고기 같죠? 야, 이 우설 예. 저 먹을 만큼만 잘랐습니다. 나머지는 저 어머니랑 아버님 드실 거 따로 빼놓고 예. 자, 막창도 먹을 만큼 잘랐고 자숯불에 구우러 가겠습니다 노래 한번 잘 보봅시다 예. 정은 조금만 있다고 겠습니다어 이거 자르니까 더또 판이 또꽉 차네. 아 어, 고제 동안 먹주게겸 시원하게 맥주 한 잔. 아어 서서. 아. 어, 무시하다. 어우. 설이 먼저 익었어요. <웃음> 자, 우설. 자, 이건 맨 끝부분. 응. 혀맨 끝부분. 지방이 좀 적고, 예, 네, 담백한 부위. 다음. 야 기름기가 거의 안 느껴지고 아우 어, 탄력 있는 단단한 그살 심는 느낌 어, 굉장히 좋습니다 음. 자. 음.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 중간 부분 음. 자, 기름소금 찍어서. 음. 음. 여기는 살짝 좀더 연해지고 부드러워졌어요. 단단한 살 씹는 느낌이 조금 덜 하긴 한데. 아, 좋아, 좋아. 자, 또 중간 부분 하나. 음아 가운데 부분좀히기 굉장히 좀 좋습니다 처음 이 끝부분은 지방이 적다보니까 찢는데 힘이 들어가요 근데 중간은 좀덜 들어가네요 음. 이 부위인데 조금 더 익히고 음. 그 전에 익은 또아 막창 익으면서 좀 지방이 빠지면서 좀 쪼그러지긴 했는데 와, <웃음> <웃음> 와, 이건 완전 고소함 진짜 완전 대박이에요. 이야, 처음 몇번 씹다가 진짜 우리가 그 과자, 과자 먹을 때그 중간에 살짝 나는 그 살짝 기름지면서도 굉장히 고소한 느낌 있죠. 그 느낌이 안으로 쫙 빨려 들어오는데, 와, 야, 소주 각이다. 소자. 와. 아. 야. 막창 제가 이거를 한 근에 2만 원이었는데 한 근이 좀안 되게 있더라고요. 500g. 그걸 18,000원에 샀는데 조금 다른 부속 부위에 비해서 이 소막창은 조금 가격이 좀 있는데 아... 진짜 훌륭합니다 자, 그리고 우설맨 끝부분 지방이 상당히 많았던 부분 가자. 야, 여긴 딱 진짜 어떤 느낌이냐면, 마블링 많은 소고기 맛. 와, 죽인다, 이거. 그니까, 소 혀의 끝부분, 아예 맨 끝부분으로 가면은 살짝 좀 질긴 느낌이지만, 어, 그 살코기 씹는 담백한, 예. 그 느낌이 좀 많이 나고, 요 중간은 살짝, 기름짐이 살짝 섞여 있어가지고, 좀 더, 어, 씹기가 부드럽고, 예. 그리고, 이울때 있는 쪽, 목 안쪽으로 쓱 들어가면은 마블링 많은 우리 저 살치살 어, 요런거 어, 요런 이런 먹는 느낌처럼 샤좀 스며들어가요 음. 씹을수록 육즙도 딱 스며들어가고 한그 부위인데도 맛이 이렇게 다 다르네 거기에 플러스 막창은 음. 어. 음와고소 음? 진짜 맛있고 자 한잔하면서 이제 뻥쫄을한또 먹어볼게요 자 와서 크으... 맨 끝에 여기 이 부분은 도톰하게 해서 이렇게 구울게 아니라 아주 살짝 얇게 해가지고 얇게 썰어가지고 살짝만 구워먹는게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기름기가 별로 없으니까 음, 음. 야, 요 막차 기름진 거 보세요. 와. 요걸 사다가 구워 먹으면 비용도 저렴하고 혹시나 뭐 캠핑 가시거나 그러면 그럴 때 구매해서 가셔가지고 거기 이렇게 딱 구워서 드시면 뭐 재미도 있고 뭐 저렴하게 많이 즐기실 수 있는데 손질부터 해가지고 치우는 게 굉장히 또아 <웃음> 조금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막창 같은 경우는 그냥 식당 가셔가지고 예. 파는 식당 가셔가지고 사서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손질에 또 굉장히 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봐지막 <웃음>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예, 살짝 미국 국기처럼 생긴, 에헤, 염통, 에. 염통, 꼬는 염통. 자, 여 와서. 이야, 전혀 안 딱딱해요. 단단하지 않고 염통이 심장 쪽이 거의 근육 쪽이라. 굉장히 그 구우면 딱딱할 것 같잖아요 아 전혀 안 그렇습니다 부드럽게 잘 씹힙니다 오우 요만큼 익혔는데도 음음음 <웃음> 음. 음. 어, 유 싸다, 싸다. 어, 캠핑 가시거나, 뭐, 이제, 코로나 조금 잠잠해져가지고, 놀러 가실 때, 구석 같은 거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좀 구매할 수 있는 유통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좀, 사서, 뭐, 손질하는데, 물론 힘은 들겠지만은, 그래도 한 번, 저, 야외에서, 어, 코로나 좀 풀렸을 때, 구워 드시면은 괜찮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오늘 또한번 맛있게 한번잘먹어봤고요 네. 자, 사랑하는 사장님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바이. 바이.